이어서 송년 특집 SBS 8시 뉴스가 방송됩니다. 하나든 대한민국을 위해 당신의 집을 장관을 피... 뇌물수수와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모두 열한 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딸이 부산대에서 받은 장학금은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전 장관의 영향력을 고려한 청탁 목적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윤도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큰 산을 흔들어 놓고도 결국 쥐한 마리밖에 못 찾았다는 비유로 검찰 수사를 비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초 신년사를 통해 구체적인 검찰개혁 구상을 내놓을 전망입니다. 북한이 미국에 제시한 협상 시안이 오늘로 마지막 날을 맞았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 사흘째 이어진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공세적 정치 외교 및 군사적 대응 조치를 준비한 것에 대해 보고했습니다. 전주에서 일어난 성금 절도 사건과 관련해 용의자들의 차량 번호를 경찰에 알린 한 시민의 제보가 검거에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범인들은 며칠 전부터 차 안에서 잠복하며 범행을 준비했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SBS 데이터저널리즘팀 마부작팀이 최근 2년간 음주운전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1년 전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후 오히려 실형 비율이 줄었고 평균 실형 기간도 2년 10개월에 그쳤습니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청와대에 처음 전달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렸습니다. 송 부시장은 자신에게 제기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의 한 스쿨존에서 SUV 차량이 속도를 늦추지 않고 그대로 인도를 지나가던 외국인 가족을 덮쳤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2살 배기 아기가 숨졌습니다. 요즘 밖에서 애들 보기 힘들어. 맞아, 맞아. 마음껏 뛰어놀겠군.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2019년의 마지막 8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이 오늘 조국 전 법무장관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수사를 시작한 지약넉달 만입니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의 딸이 부산대에서 받은 장학금을 뇌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걸 비롯해서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에 조국 전 장관 측은 상상에서 나온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먼저 강청원 기자가 검찰 수사 결과부터 정리해드리겠습니다.